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테레비의 꾸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무과금 초심자 토벌 지침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살포시 뒤로 가기를 누르셔도 좋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은 무과금이나 월 33,000원 정도의 소과금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과금 유저는 계속 과금해서 토벌권을 사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자 일단 토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토벌은 영지에 있는 토벌 게시판이나 메뉴에 있는 토벌을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토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만났던 우두머리들을 펄어비스의 직원들의 안의와 평화 그리고 월급 지급을 위해서 특정 공간에 가둬놓고 오지게 뚜까 패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경험치를 얻고 그 친구가 가진 금주화도 뺏을 수있고요 그리고 먼지가 들어있는 토벌 상자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우두머리 지식입니다 지식 레벨의 상승은 전투력의 상승을 가져오고요각 보스의 지식 레벨에 따라 블랙펄 금주화 교본 등 여러가지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회성이긴 하지만요 시스템을 이용한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토벌은 클리어 할 경우에 체력이 전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피가 간당간당하게 남아도 깨기만 하면 됩니다 물약 사용은 30% 정도로 체크해 두시면 물약을 꽤 아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얻은 토벌 보상 상자에서는 대부분 블랙스톤과 광원석 파편이 나오고 낮은 확률로 전설이나 신화등급 장비가 나오는 상자가 나옵니다 자, 대부분 블랙스톤과 광원석 파편이 나오죠. 이 토벌 장비 보상에서는 전설부터 극신화 장비까지 나오는데요. 뭐 사실상 신화 장비는 한 20%에서 30%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얻은 장비들은 본캐릭이나 보조캐릭 장비 세팅에 사용하셔도 되고 검은기운 경험치 획득에 사용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토벌인데 그냥 막할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만들어 두지 않았습니다 토벌을 할 때는 토벌추천서라는 아이템이 필요하고요 토벌을 한번 실행하기 위해서는 3장이 필요합니다 토벌추천서 3장을 교환하게 되면 랜덤한 토벌보스와 1회 전투를 할수 있습니다 이때 랜덤한 토벌보스는 본인이 메인 퀘스트를 클리어하면서 클리어한 보스까지만 등장하게 됩니다 토벌권을 교환할 때 낮은 확률로 특수토벌권이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있고요이 특수토벌권은 또 랜덤하게 특수토벌로 변경됩니다. 뭐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결론만 놓고 보면 간단합니다. 은화 또는 캐시를 밑빠진 독에물 채우듯이 부어서 뺑뺑이를 오지게 돌면서 오두머리들을 뚜까 패는 컨텐츠죠.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토벌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럼 토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토벌 같은 경우는 교환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교환을 다해놓고요 토벌 준비를 누르신 다음에 그냥 토벌 시작을 누르시면 바로 시작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토벌에는 난이도라는 게 존재를 하고 이 난이도에 따라서 권장하는 전투력이 다릅니다 또한 이전 난이도를 클리어하지 않으면 다음 난이도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얻게 되는 지식 경험치와 보상이 증가합니다. 은화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하나 올라갈 때마다 증가를 하게 되고요. 금주화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두개 올라갈 때마다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난이도 상승이라는 버튼이 추가되어서 1단계부터 나의 전투력에 해당되는 난이도까지 자동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좌측에 있는 반복재시작이라는 버튼은 내가 설정한 난이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토벌을 도는 기능입니다. 왼쪽 하단에 배율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배율 같은 경우는 나의 토벌 지식 10레벨당 배율을 1배율씩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셨으면 이 하늘색으로 되어있는 플러스 5는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캐시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투 플러스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 아이템을 사용하게 되면 토벌 배율을 최대 5배까지 내 마음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복한 난이도의 토벌 우두머리와 즉시 전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벌 우두머리와 싸우기 위해서는 잡몹들을 잡으면서 우두머리까지 전진을 해야 되는데 내가 클리어한 난이도에 토벌을 실행하게 될 경우에 바로 보스와 싸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실상 전투 플러스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토벌 플러스라고 부르는 게더 맞는 것 같네요. 검은 사막 아니고 토벌 사막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토벌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럼 이제 왜무가금 초심자라는 타이틀을 달았는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아까 토벌은 난이도가 높을수록 많은 재화를 얻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토벌권의 가치가 꽤나 비싸기 때문에 이른 시점에서 즉 낮은 전투력에서 토벌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당연히 손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내 전투력이 3000이다 혹은 4000이다 라고 가정하면 일단 우두머리의 토벌 난이도를 내 전투력 수준까지 맞춰두는 작업은 손해가 아닙니다. 어차피 높은 투력에서 해도 단계를 올려야 되고 낮은 투력에서 해도 단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해가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전투력 6000 내외부터는 토벌을 돌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전투력을 올리는 방법들이 많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한6500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토벌을 돌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반복하는데 1회당 벌어들이는 경험치와 금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누적되는 이득은 많아지니까요 자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댓글창에 난리가 날것 같긴 한데 무과금으로 하시는데 토벌권을 계속 팔아치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초반에 급전이 필요한 게 아니면 토벌권을 팔아서 장비를 맞추는 게 이득인 구간을 딱 지나가는 순간부터 파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거 습관되면 무섭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전투력의 비밀이라는 편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장비는 대충 30강 정도만 하고 무기 41강, 42강만 해도 출츠 비밀 요새나 와라곤 돌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기만 강화한다고 치면 한 2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보조무기, 무기 두개다 강화할 때요. 딱저 정도. 딱저 정도를 넘어가서 방어구를 강화하기 위해서 토벌권을 판다? 글쎄요. 저는 반대합니다. 어차피 사냥터는 똑같고 방어구를 강화한다고 해도 전투력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어구 강화는 어느 정도는 시간으로 때울 수 있습니다 팔아치운 토벌권으로 방어구 강화해서 더 좋은 효율의 사냥터에서 사냥해서 복구하겠다 라는 마인드는 통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방어구 강화해봐야 사냥터는 똑같으니까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토벌은 현재 무과금 유저의 엔드 컨텐츠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제 캐릭을 소개시켜 드려야겠네요. 일단은 보시다시피 장비는 올4 5강이고요 어느정도 마력 각인도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어느정도의 연금석도 있고 어느정도의 유물 세팅도 되어있습니다. 반려동물 수집도감도 어느정도는 됐고요자 만약에 이 캐릭터를 여러분들께 드릴테니까 무과금으로 키우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서 전투력을 올리시겠습니까?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장비 46강을 도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치르각세 입찰에 도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유물뽑기 또는 연금석 뽑기에 도전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모두 다 확률입니다. 46강 도전도 확률이고요 치르각세 입찰도 확률 유물뽑기 확률 연금석 확률 모든게 확률입니다.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토벌밖에 그래서 요새 전투력도 안오르고 정치기에 빠져있습니다. 자, 여담이긴 한데 이런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네요. 펄어비스는 경매장을 차단한 이후로 합법적인 은화 판매를 위해서 블랙펄로 황금창고 입장권이나 황금화를 낳는 거위 등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블랙펄은 인게임에서 구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많은 은화로 바꿔주면 경제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황금창고 입장권의 가치를 75펄당 780만 은화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이때 1블랙펄당 가치는 10만4천 은화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각성지원 상점에서 토벌권 80장을 101블랙펄에 팔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경매장에 20만 은하에 판다고 가정하면 수수료 30% 제외하고 1블랙펄당 11만 8 9 1원합니다 합법적으로 파는 매개체보다 토벌권의 가격이 더 높아요. 이러다보니까 은하가치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벌권의 은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방금 말씀드렸었죠? 할수 있는 게, 전투력을 올릴 수 있는 게 토벌밖에 없어서요. 자, 이렇게 토벌권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토벌권을 팔아치워서 장비를 맞추자, 전투력을 올릴 수 있으니 개이득이다. 이런 얘기가 어느새 돌게 됩니다. 그렇겠죠. 토벌권이 비싸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무과금이다. 게임을 계속해서 할 생각이 있다. 토벌권 팔지 마세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토벌권을 팔지 말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욕이나 먹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토벌권을 팔면 전 그걸 사서 전투력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팩트폭격 아니겠습니까? 퍼러비스가 합법적으로 팔고 있는 은화보다 토벌권을 사서 파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과금 유저는 은화가 필요할 때 사실상 토벌권을 사서 파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과금 유저가 무과금 유저에게 토벌권을 공급하는 행위도 되기 때문에 펄어비스에서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무과금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사야 되는 입장이지 팔아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금 유저가 토벌권을 팔아주면 저희는 사면 되는 겁니다 이 타이밍에 펄어비스한테 한마디 안할 수가 없네요 거래소에 토벌권 같은 템 올리는 단위는 언제쯤 늘려줄 겁니까? 토벌 도는 시간보다 이 토벌권 사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과금 유저가 토벌권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월드 경영에서 나오는 신화 상자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화 상자 한 개에서 재수 좋으면 50장.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재수가 좋으면 한 300장 정도도 먹을 수 있고요. 재수가 없으면 한 장도 못 먹을 때도 있습니다. 자 두번째 방법은 수련의 탑입니다. 수련의 탑 60층을 기준으로 258장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루 두번정도 하면 516장을 먹을 수 있네요. 자 세번째 방법은 사냥에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사냥터에서 구하든지 용맹의 땅에서 구하든지 하지만 이 방법은 나오는 토벌권이 쥐꼬리만큼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번째 방법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많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이죠. 바로 경매장에서 돈을 주고 사는 방법입니다. 월드경영으로 버는 돈, 사냥으로 버는 돈, 뭐 하루 3억 정도 번다고 치면 보통 한 1500장 내외를 살수 있겠네요. 자, 전투력 1만 가까이 된 저도 하루종일 10원짜리 한푼안 쓰고 집 산다는 느낌으로 모으고 경매장에 올라오는 토벌권 사재껴서 하루 왼종일 모아야 2000장 내외입니다. 그나마 잘될 때가 이정도지 바빠서 좀 못한다, 토벌권 시세 좀 오른다 하면 1500장도 빠듯합니다. 과금 유저들은 또다시 토벌권을 구매해서 토벌 레벨을 쭉쭉 올리고 있을 겁니다. 무과금 유저들은 토벌권을 구매해서 토벌 레벨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토벌권을 팔면 어떻게 따라갑니까? 자, 무과금, 초심자, 토벌지침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